야 똘걸 투기야! <웃음> 어, 좋았다. <죽었다>, 지금 <웃음> 자 똘걸 투기, 똘기 우리 이거 이기는 법 알아? 님이 앞에를 보고 어? 저 뒤를 볼게요. 가봐요. 아 팽, 팽이 건빵. 팽이 건빵. 네, 제가 뒤에 보고 님 앞에 보고. 여기 사주 경기.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앞에 강인. 어, 앞에 강인. 오케이. 이동 속도 혹시 빨랐어요? 이동 속도 빠르면은 오리거든요. 음, 어, 그냥 평범한데? 그럼 미션하는 쳐 건가? 네, 미션인데 5초 정도만 줄어가지고. 안 죽는 게 일단 제일 중요 아, 이쪽에 오케이. 오리 오랫동안 안 와서 오케이. 이쪽으로 이제 올거 같아요 저희 도망가야 돼 여기 이제 뭐예 <웃음> 여기 이제 피난처 아니야 여기 이제 도망가야 돼 이제 올때 됐어 우리 아니 근데 사람 많이 죽는데? 그럴로 와니 뒤에 봐요 제가 그 앞에 볼게 아 오케이 오, 오케이 네, 시시 시, 따라다요아시따라다요그여기 네. 따라 어차피 오리가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이렇게 따라다니죠 어 뭐야 잠깐만 오케이. 여기 사람 많다 진짜?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사람 많은 거 아, 이제 어떡해. 슬슬 올때 됐어 어떡해, 어떡해. 슬슬 올때 됐어 슬슬 올때못아 슬슬 금방 아출식이 아니야 출식이 아니야. 아 출시가 아니야? 네, 일단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다니죠. 지금 여기 좀 위험해. 어 여기 ok. 시체. 여기 시체 하나 발 오! 오 잠깐만. 오, <웃음> 오. 아이고 왜저 밑에 내려서. 방금 <웃음> 밑에 내려서 방 밑에 내려갔어. 이거 방이 식당 갔어. 레드양님 아닌데. 방금 식당에 한명 빠르게 내려갔어. 식당이야 식당이 야 식당이야. 아 같이 아 식당이니까. 저와 식당이니까. 아, 아 죽어도 아니지. 같이 줘. 봐. 죽어도 어. 같이 줘. 오케이, 죽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기 <웃음> 싫어 아나 대신 <웃음> 님들이 줄 거. 전기실 쪽 가자 이거. 슨시이슨시이 떨어지면 어? 수슥수단 수행식 아까 위에 있었는데? 잠깐만 이거 앞에 위험한 것 같은데? 위험하면 안될것 같아 <웃음>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어 앞에 있을 것 같아 이거 앞에 아까 수슥수단 앞에 아 있었어 강이 어? 강이 지금 이거야? 바닥이야 이거 바닥이야 잠깐만 아이구 잠깐만 차라리 여기 있을까? 잠깐만 아 여기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쪽 경계 사쪽 경계 아니 3분이나 남았어 3분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새로운 루트를 짜네 어, 수습시다 여기. 아, 우리 아까 가슴 죽었어, 우리 아까 가슴 죽었어. 아, 춘식이 내 뒤에 들어가. 춘식이 내 뒤에 들어가자. 아, 이거야, 이거 같은가, 이거 같은가. 어쩔 수 없어. 아이씨 뭐야. 어쩔 수 없어. 두발톱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두발톱 아떼. 아, 이거, 밖에안거이잖아거 이거, 이거. 이거, 아이고이기이이쪽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거 이거. 어거 이거, 어거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 근데 일로 들어가면 죽은 목숨리야 네, 여기 너무 자주 어.. 바보님 아. 어디 있었지? 바보 회님이에요 이거? 제가 이쪽 망보아 여기 개만네 사람 뚜갈통, <웃음> 망보죠 뚜갈통 망보죠 뚜갈통인거 같은데? 뚜갈통? 오케이 오케이 뚜갈.. 뚜갈통이인거데안 보이긴 했어요 그동안 예 네. 뚜갈통님 마당 내려갈 때 단캐거인이 문 앞에 있었는데 방금 죽으셨어요 어! 누우 살아왔다! 최채님, 바다님 있어요? 여기 아, 다 일로 면 어떡해 이거 마이크도 와. 들려요 우리한테 이거.. 어, 오면은 다들 다른 방향으로 찢어치면 나머지는 살겠지 네네 이거는 슬슬.. 슬슬 여기 올것 같아요 파이위있어 위에있어 위에있어 위있어 위에있어 위에있어 um, 아, 서재있어 서재있어!! 위에있어 위에있어 위에있어 튀어 튀어 어 서재있어!!!! 이쪽에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우리 한바퀴 돌아서 다시 서지 가자 비공개님 우리 에에 어우 자기놀랬내가의도찍어가지고어안 온거니까 밑으로 갔네요 어 이거 정기씨쪽 갔나봐 어 최채님 어디있었지? 허... 내가, 내가 이쪽에서 오케이 오케이 마당인데 이거 킬 비공개님 이거 킬 마당 같아요 네 이제 이따 마당으로 출 에 <웃음> 깜짝이야 이다보이는 위협에 <웃음> 님들 저희 마당 뚫쳐 마당 전 마당이 없어요 오위치 있다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저기 한명 숨어 숨이...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이거 뭐지 <웃음> <웃음> 뭐야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너. 뭐야 <웃음> 아니, 내가 풀탄이었어요 자리 너무 좋잖아 <웃음> 여기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여기 안 보이는 거 같아 어, 이거 안 보여. 야아 이거 공포였어 완전 공포인데 아 근데 재밌긴 했다 방금 거의 손전등 모드 어때요 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손전등 모 가봅시다 아예 시야에 봤는데 어 아주 좋다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웃음>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아내 s 전등에봤는데 위에 있어 위 서재 서재 서재 서재 서재 서재 서재 서재 서 h a s u 서재 서재 서재 서재 서재 있 u b 서재 쪽에 such a subject, such 마당 마당 마당 마당. such a subject, such a s u b 마당 c t such a s u b j 통했군요. 여기 괜찮을 듯? b <웃음> 누가 살 t 마 u 어어떻게아이 앞에 아무, 아무것도 아 안보임 지금 어떻게 도망가? 여기 계속 있어 내 느낌 좀세야긴 해요 지금 <웃음> 한동안 이쪽에 아무도 안와가지고 이거 마이크하면 마이크 소리 들리던데 나 그걸로 추적했는데 살인마이크 아 저기 도망가죠 여기, 여기 느낌 쎄 느낌 쎄 어? 어? 어? 마이크 도망가! 아!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어? 마이크 꺼내! 마이크 끄라고! <웃음> 오케이 오케이 통.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이 여기 없는 사람. 여기 없는 알아요? 사람이다. 누군지 알아요? 몰라. 누군지 알아요? 저예요 저. 어이, 왔으이라고 망벌 죽있는데 저도 밑에 전화 잠깐만 저 밑에야 밑에야 이 밑에야. 망벌 죽어 왔음 밑에 있었는데 뭐야 이거 잠깐만 왔으니 망벌 쪽이 있었거든. 왔으 아, 죽었어. 망벌 쪽이 있었다 소리야. 그럼. 누구야? 독서 전화 나왔는데? 연기를 하시던데? <웃음> 거의죠?